안녕하세요 공제회 마스코트 세피입니다 안전, 안전, 안전이라는 단어는 꼭 필요한 단어죠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필수적인 단어랍니다 안전한 어린이집 생활,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어린이집 안전동행, 든든한 부모 대기편 함께 할 준비 되셨나요? 첫 번째, 소통과 참여부터 알아볼게요 소통과 참여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주세요 가정통신문, 스마트 알림장 등 유인물 확인 어린이집 정기 부모 상담 참여 영유아 건강상태 등도 알림장으로 공유하여 주세요 평소 어린이집과 활발히 소통한다면 우리 아이에게 발생한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요 두번째 안전한 인계를 알아볼 차례! 안전한 인계란 무엇인가요? 우리 아이가 교사와 만나는 모습까지 지켜봐 주세요 하원시에도 우리 아이의 안전을 기억해 주세요 하원을 도와주는 분의 상태가 부적절하면 인계가 어려우니 주의하세요 아이가 선생님께 안전이 인계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세 번째, 정보의 제공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아이 건강 정보 등을 어린이집에 제공하는 올바른 방법 아이의 건강에 대한 유의사항을 각종 동의서 등에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고 아이의 생활 패턴과 낮잠 습관 정보도 꼭 알려주세요 어린이집을 퇴소할 땐한달 전에 알려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아이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는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네 번째는 영유아 공중보건 영유아 공중보건 꼼꼼히 확인하며 대비하세요. 아이가 전염성 질병에 걸리면 어린이집에 말씀해 주시고 가정 보육을 해야 합니다.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도 적극 활용하세요. 질병은 예방이 최선! 아이 예방접종 시기도 놓치지 마세요. 다섯번째, 기타 안내사항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영유아의 개인위생과 청결을 유지해주세요 영유아의 친구는 개별 사용 및 자주 세탁해주세요 영유아의 소지품엔 이름을 쓰고 스스로 자기 물건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담임교사가 없다면 대체교사나 지정교사를 믿고 소통해주세요 저 세피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우리 아이 안전을 위해 동행하는 든든한 부모가 되어주세요 우리 아이 안전을 위한 길 꼭 동행해 주실 거죠? 안전한 보육과 행복한 동행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를 소개할게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전국 어린이집 보육활동 중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진행한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 부모, 보육교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이 이루어지도록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함께할게요 오늘도 내일도 안전하고 안심하는 하루 만들어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